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 광주 중대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수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대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삼동역과 경기 광주역 약간 중간 정도 위치에 입지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쪽에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게 되면 은 삼동역 이용하시기가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차 이용하시게 되면 은 갈마터널 이용해가지고 성남이나 분당 그리고 서울까지 진입이 어느정도 괜찮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면적이 약 22평으로 좀 굉장히 크게 나, 나왔어요 확장도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은 30평을 넘어가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넓은 넓은 신축빌라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어, 인테리어나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동 수와우크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 모습 보시고 계시구요 좌측으로 신발장 3칸 우측으로는 하단 푯등과 신발장이 추가로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게 되면 은 어, 바닥은 지금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구요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쓰면서도 어느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벽면에는 지금 웨이스 코팅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면창 구조로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창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보이고요 위쪽에 있는 조명들도 아늑한 분위기가 나도록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쇼파 자리는 지금 한 4인용까지는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코드도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 나와있기 때문에 배치도 좀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지금 주방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주방은 D급자 구조로 이쪽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바로 식탁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공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도 수납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도 수납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냉장고는 이쪽 벽면을 통해서 두대 정도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이나 뭐 토스트기 이런 것들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광파오븐 제공이 되고요. 홈급 가스 콕탁과 후드, 하츠후드가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와 있어요. 설거지 하실 때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환기창도 잘 나는 모습입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로 바로 연결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다용도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앞쪽에는 또 마루로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건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여기는 인덕션 있기 때문에 보조주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우측으로 또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시스템장이 잘 짜여져 있는데요. 이곳에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 배치를 해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공간일 것 같고요. 이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켓도어로 현관 앞쪽에서 바로 또 출입이 가능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는 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화 스타일의 그레이 타일과 화이트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과 비대, 그리고 걸 수납장까지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안방은 거실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어요. 마루를. 안방에는 안방 욕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우측 공간은 지금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붙박이장4칸 제공이 되고요. 작은 화장대까지 사용하실 을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안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화장품 같은 것들 안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도 전용면적이 넓다 보니까 좀 널찍하게 나왔어요 샤워공간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작은 방 보고 계신데요. 작은 방도 사이즈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까지 사용을 하시기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아쉽게도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붓박이, 벽걸이 아,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작은 방도 사이즈는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묵박이장이나 침대, 책상까지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